살짝 샤넬 느낌 내 맘에 쏙든다이 말입니다 앵그 같은 내 입술 로맨스와 색감 천재 대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 옹행 진웅행입니다 어제 올린 에뛰드 영상 보셨나요? 로맨 베어주시 시리즈 네가지 컬러가 또 새롭게 나와가지고 온리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컬러라고 해요. 로맨 베어주시 시리즈 네컬러는요 전체적으로 데일리하게 MLBB 컬러로 나왔고요. 네가지 컬러로 정 가격 9,9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를 보시면 웜콜 평등을 지켜주셨고요. 착색 같은 경우에는 네가지 컬러 모두 어차핑 없이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고요. 착색이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케이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기존 케이스와 다르게 립 틴트 바디 부분에 컬러 띠가 생겨서 조금 더 컬러명을 보기 쉽게 나왔어요. 틴트의 틴 모양이나 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시레스팅 틴트와 동일했고요. 입술 발색 보러 가실까요? 고고링첫 번째 컬러 포멜로우 스킨 언더마 스킨 아모네키스와 함께 나의 선뜻한 나의 클립 언더마 스킨 그라데이션 그냥 거의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는 완전 내 입술 평소 입술에 립밤만 바른 느낌의 컬러가 거의 올라오지 않는 정도의 컬러감이고 세상 누디한 그런 컬러감입니다.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는 진짜 거의 베이지 우리 스킨톤이랑 비슷한 컬러가 올라왔는데 플립으로샥 바르니까 뚜또한 핑크 베이지 밀크티 컬러가 떠오르는 웜톤 분들이 베이스로 사용하시면 세상 차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핑크 베이지 밀크티 컬러예요. 단독으로 사용하셨을 때도 차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촉촉한 립 베이스 컬러 찾으셨던 분들도 예쁘게 쓸수 있는 컬러고 저는 평소에 이런 컬러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컬러가 진짜 로드샵에서 찾기 힘든 컬러예요. 첫 번째 컬러 너무 마음에 든다, 내마음에쏙 든다 이 말입니다. 23번 누카에미놀 컬러 발이 집에서 니다누카이미에그라데이션이션 누카다미아 컬러는요. 진짜 평소에 제가 딱 좋아하는 말린장미 컬러인데 살짝의 레드 느낌 한 스푼을 톡 넣어가지고 분위기 있으면서도 생기있는 그런 MLBB 컬러라서 쌩얼에 바르셔도 예쁠 컬러고 메이크업 하셨을 때도 예쁜 그런 MLBB 컬러예요. 누카다미아 컬러는 뭔가 웜쿨의 경계에 있는 컬러라서 톤 상관없이 그냥 바르셔도 좋을 것 같은 컬러예요. 24호 필링 앵두 앵두 같은 네 입술 앵두 같은 네 입술 발라보자 필링 앵두 딱 봐도 쿨톤 컬러입니다 음. 그라데이션 필링 앵두 컬러는요, 체리에 와인을 듬뿍 넣어가지고 맑은 체리와 살짝 딥한 그 와인 컬러가 만나가지고 난 생기있지만 조금 묵직한 느낌이야. 진짜 그런 컬러라서 겨울 쿨톤 분들이 바르시면 굉장히 분위기 있게 샥, 약간 샹그리아? 어, 딱 샹그리아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예요.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는 은은하게 꼬만꾸 느낌으로 발렸다면 폴립으로 발랐을 때는 싹 차가운 느낌 지대로 낼수 있는 매력적인 쿨 컬러예요. 오늘의 마지막 컬러, 25번 베어 그레이프 발라볼게요. 그라데이션. 마지막 컬러 진짜 예쁜데요? 모브 핑크 컬러에 살짝 포도 느낌도 조금 나고 자색 고구마 느낌도 살짝 나면서 와 로맨 진짜 색감 천재 로맨 진짜 색감 천재 대박! 마지막 베어 그레이프 컬러도 우리가 로드샵에서 흔히 볼수 있는 컬러감은 진짜 아니거든요? 살짝 샤넬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는 진짜 여쿨 분들 바르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쿨톤 분들이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예쁘고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예쁠 컬러인데 은은하게 흰기가 더 돌지만 딱 포인트가 되는 그런 컬러라서 전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입술에 진짜 분위기 확확인데요? 너무 오묘하게 예쁜 컬러 같아요. 너무너무 예쁜 이 눈이 부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로맨에서 새롭게 출시한 베어 주시 시리즈 네 가지 컬러 만나봤는데요 진짜 네 가지 컬러 다 예쁘고 애 L V 비스럽게 나와서 마음에 드는 컬러였고요 지금 바른 립은 22호 베이스로 깔고 23호 그라데이션 중앙에만 톡톡 해줬어요 진짜 역시 주시 레스팅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베어 주시 시리즈 컬러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